안녕하세요 장사공 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예전에 한번 CCTV로 단골손님을 늘릴 수 있는 단골손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가게 운영을 조금 더 유동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CCTV가 고장이 났어요 아니 고장이 아니라 딜레이가 생기는 그런 오류가 생겼었습니다 저는 캡스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캡을 주방에 붙여서 제 항상 오른쪽에 붙여놓고 CCTV 모니터를 요리를 하면서도 보고 주방에서 쉬면서도 CCTV를 항상 보는 스타일인데 이 캡스가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자동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나봐요 탭에서 그리고 나서는 딜레이가 생기는 거예요 한 2-3초 정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cctv 에 진짜 굉장히 많이 의존을 했었구나 그 다음에 cctv 로 내가 손님들을 엄청 많이 케어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제가 그때서야 느끼게 되더라고요 cctv 가 무용지물이 된거죠 손님이 걸어 들어오면서 문을 열자마자 저는 인사를 하는 스타일인데 cctv 를 보고 요리를 하는 중간에도요 이미 손님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cctv 에서 이제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하나하나 캐치를 못하니까 손님 손님들이 들어오자마자 인사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아르바이트생은 또 다른 일을 하느라 바쁘니까 인사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저라도 먼저 인사를 하면 아르바이트생이 따라서 인사를 하는건데 그런 부분을 못하더라고요그 다음에 계산하러 오는 손님들 제가 cctv 에 봤을 땐 분명히 카운터에 손님이 계산하러 온 적이 없는데 요리를 하다가 밖을 보니까 이 손님이 와서 계산하려고 멀뚱멀뚱 서 있는 거예요. 이게 실례잖아요. 한참을 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너무 제가 CCTV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구나 내가 CCTV로 우리 가게를 엄청 많이 진두지휘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다시 새삼 느꼈습니다 CCTV에서 손님들이 안주를 먹는 모습들도 제가 하나하나 보거든요 어, 맛있게 드시는지 아니면 먹다가 마는지 안주를 많이 남기고 나서 뭐 아르바이트생이 치우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안 주고 많이 나오면 제가 먹어 보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도 다 제가 보는데 이 CCTV가 딜리가 있다 보니까 이 알바생이 다 치우고 나서 제가 음식을 한번 먹어 보려고 알바생한테 그 접시 어디 있냐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었습니다. 을 그래서 지금은 그 캡스에 얘기를 해서 예전 버전의 펌웨어를 받을 수 있으면, 그러니까 다운그레이드 하지를 못하니까 예전 버전의 그 어떤 설치 파일을 받아서 탭에다가 설치를 할수 있는지 물어봤었고 안드로이드 버전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탭에서 안드로이드 버전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탭에서는 그 안드로이드 버전이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. 굉장히 옛날 탭이거든요 오래전에 저희 어머니가 쓰시던 탭을 제가 가지고 와서 쓰는 거라 안드로이드가 업데이트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고민입니다. 며칠 있어야 캡스에서 답변이 올 텐데 CCTV가 없으니까 가게를 제가 지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사라진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들어요. 가게 운영하면서. 왜냐하면 제가 주방에서 계속 요리를 하고 서빙도 물론 하지만 테이블도 직접 치우지만 이 CCTV로 제가 가게를 엄청나게 많이 유동적으로 지휘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새삼 한번 느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CCTV 모니터를 주방에 설치하셔서 항시 체크하라. 입니다. 제가 다시 한번더 느끼는 부분인데 이 CCTV 하나로 전 테이블을 다 확인하고 내가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 크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명심하세요 네, 이상 장사 곰프로였습니다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